배교의 물결에서 능히 서는 교회가 되려면 총 교회에 대해총 정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게 예, 디모데후서 본문은 말세 나타날 그 징조에 대해서 그 징조 사람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아, 잠깐만요 전체 요약한 거를 느낀 점으로 다시 요약하신 것 같아요 네. <웃음> 너무 잘 요약하셨네요 이게 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는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세워졌다그랬잖아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교회가 존재했고 신약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모형적으로, 그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그 그림자적으로,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고 물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 복음이 주어져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고 신약에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인으로서 우리를 그그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것이고 성신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 깨우치셔 가지고 저들을 교회에 연합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이제 애초에 목표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위롭게 하시는 것이고 착하게 하시는 것이고 선하게 하시는 거죠 그, 그리고 이제 <웃음> 그 하나님 내신 법도를 쫓아서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해야 돼. 주님의 그것은 주님의 왕 대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게그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개인의 개인의 그 뭐, 거, 거기에 우리의 개인의 목표와 개인의 존재, 사역, 모든 것들이 다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는 우리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키프리안 우스가, 키프리안, 시프리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키프리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키프리안 우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그, 그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 안에서 나고 자라고 완성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살아가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의 형상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 온전함을 나타내고,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형제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여기서 이제, 사실, 예배로 모인다고 할 때, 그 예배가 천국 생활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늘 예배는 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우리, 우리의, 뭐, 에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세초부터 세말까지 선택된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한다. 함께 하고, 우리, 우리와 함께 그리도의 구속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이게 교회가, 이 백, 그냥 상대적으로 배교하는데, 배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적인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배교, 세속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배교한다고. 전부 교회 아로서 행보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이러고 행보하는. 그리고 하나의 교회 질서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 현상, 천하, 유하 독전처럼 교만하게. 무식하면 교만한데 이 질서를 그 아주 사람의 사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된 존재로 살아가야 통일성이 있게 거룩하게 보편적으로 그 교회 배교하지 않는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나갈 것인데 그 전체로 들어가지 않. 반심 누가 그, 그런 말을 했지? 그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것 같은 데 다윗은 온 온심 전전 전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헌신했고 솔로몬은 반심으로 그 헌신했고 사울은 무심 무심으로 헌신했근데그 이제 분류하기 좋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전체로 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체로 드릴만 한, 한 동력이, 그런 근본적인 동력이 주님께로부터 다 왔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사람, 우리가 저기 위대한 성인이, 세상 말로, 위대한 성인이 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살 건데,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의 몸으로 오셔가고 나를 위해서 전생애를 다 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전체로 드린 존재로 살지 않냐 이 말.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 않냐. 거기서 어떻게 개인의 아상을 얘기하고 하냐. 제가 지난 주에 그.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아브람 카이퍼가 25살에 신학박사가 됐더만요 레이덴 대학 가가지고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도 최우수 졸업이고 대학도 아마 이제 박, 박사도 아마 최우등물 25세 신학박사가 됐으니까 대단하죠 그, 그리고 그그 26세 그, 근데 그 레이던 대학, 신학대학이 자유주의 대학이에요. 굉장히 자유주의. 18세기 후반이니까, 뭐, 바빙크가 이제 활동했던 때 아니에요. 바빙크가 약간 뒤에인데. 아무튼, 헨드릭 드콕 목사가 1834년에 국가교회로부터 분리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1886년에, 이제, 그 애통이라고, 그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그 분리가 되잖아요. 그 애통, 애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나왔고, 1892년에 그 분리파하고 애통파하고 하나가 돼서 나가죠. 그리고 그, 그 전에, 이제, 그고고 아, 그, 그 어간에 고그 어간에 그 카이퍼가 제 자유대학교도 설립하고 맨 처음에는 뭐 학생 다섯 교수 다섯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웃음> 아무튼 그, 그렇게 그 시작을 했고 나중에 그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에 그 바빙크를 앉혀요 아무튼 그 아브람 카이퍼가 음, 26세 베스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한촌농촌지역의첫 목회를 갔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놓고 그런데 그 베스트, 베스트에 있는 그첫 목회지 그 교회가 칼빈주의자들의 교회였죠 그, 분들은 이제, 이제 아래쪽에서, 이 프랑스, 이쪽에서 이제 피, 피난 와가지고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30대, 그, 피에트로, 피에트로 낼라 발투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 그 피에트로 발 피에트로 낼라 발투스. 이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외우느라고 한참 애 먹었는데 <웃음> 피에, 피에트로넬라 피에 발투스 <웃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칼빈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설교하면 이 신학 박사인데 설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자유주의 완전히 자유주의는 아니래도그 굉장히 그 학, 대학 공부할 때도 그렇고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좀 받았었고 굉장히 완전히 좌좌경화되진 않았었어요 그런 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설교할 때딱그 설교가 약간 자유주의 물이 섞인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 그렇게 설교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거기 그 교회 해서 26살부터 저기 그러니까 1863년부터 1867년까지 4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 사이에 회심을 합니다. 이게 성도에 의해서 신학 박사가 회심을 한 거예요. 요고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아볼로가 그 성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깨우친 것과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이거는 거기는 구약까지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아볼로는 여기는 뭐 전부 자유주의 거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도배하고 있었는데 30대 칼빈주의자 송도에 의해서 그 회심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농촌 교회라도 교회 그 전체로 자신을 다 들여서 거룩하게 통일성 있게 그리고 보편성 있게 그렇게 주님의 교회적 속성을 드러내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 사람이 당대에 이6 0 6 60, 0대 이제 수상이, 네덜란드 수상이 돼요. 정치, 나중에 정치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는 생전에 뭐한2 0 0여권 200번, 200번이 넘게, 83세까지 사는데 200번이 넘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그, 어, 위대한 사람을 그 조그만 교회에서, 어, 그,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교회가 배교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주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취해 나가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바빈크 헬만 바빙크하고 비비 오필드라고 그. 미국 프린스턴 신학, 구그 프린스턴 신학이 아주 전성기 때그 그 활동했던 그 인물인데, 그 비비 워필드가 사실은 그아브라함 카이포를 초청해서 프린스턴에서 특강하게도 했어요. 1900년대 초에.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됐어요. <웃음> 그러니까, 당시, 18, 18세기, 19세기 말에, 19세기 말에 그렇게 자유주의화 돼 나가는 시점에서 전,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런 사상을 가진 성도에 의해서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배교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어마어마한 기관이고 교회가 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예, 다 재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능력을 다 어, 힘입어 갈수 있도록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 다, 전체로 다 들여진 존재로서 그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나타내는데, 그, 그것의 열매가 뭐냐. 그것의 열매는,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연합돼어가지고 그걸 이루건데 그, 그것의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게딱두 가지예요. 그게 없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잘라서 불에 들어간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지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 받아 있으면 그게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접부심을 제대로 받쳐서 그 안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모든 재료와 능력, 그 지혜와 능력을 다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게 포도 열매잖아요. 그 포도 열매가 뭐냐. 포도 열매,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새 인류가 돼야 되고, 새 사회가 돼. 교회 속에서. 교회 아로. 이거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헌신된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지. 여기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헬라인 뭐그 행세를 할 필요도 없고요. 야만인하고도 연합해서 같이 주님의 교회 회복된 인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대한 무슨 그 신학적 논의를 하는 집단이 아니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은 철저히 그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낸 성신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 충성과 그러니까 온유와 절제 오래참음이 앞에 적혀는데 그러니까 그, 그런 그 열매가 개인의 인격 속에서 본인은 죄밖에 드러낼 게 없으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드러내야그 그게 교회생활인데 그거 안 하고 무슨 신학적인 정리를 해놓고 무슨 골동품 저기 모션 놓듯이 그렇게 그게 그런 보수는 그 참된 보수관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역동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가 속한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날왜안 알아주냐고 뭐 큰소리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옛 생활에 부정한 게 나오니까 나를 위해서 좀 참아 달라고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사실 거룩한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항상 내 의만 드러내고 나좀봐 달라고 하는 거야. 바리이있가 강설때도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를 보이려고 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자기를 보여요 항상 자기 그리토가 영광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도 자기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도 자기 <웃음> 하나님께 뭐좀 헌신을 해도 자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거룩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 열매를 못 맺는다 항상 열매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고 그리도적인 스 열매예요 내 열매는 없고 가지의 열매는 없다 개혁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가정도 헌신하고 자기도 다 부인하고 그뭐 외적인 그 전염병이나 또 외세 침입이나 또그 종교적 박해나 이런 걸다 견디면서 그런 인간상과 사회를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해다가 과로로 죽고 대부분 다 50대, 60대 다 죽었어요, 60대 초반으로 <웃음> 예, 그런 큰 그림이 있, 전제가 돼야 그 바른 성경적인 그 해석도 나오고 그것에 대한 삶의 적용도 나와요 그걸 그냥 관념으로, 이념으로 배워 가지고 명제적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다. 항상 그, 그것이 능력이 돼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그 행동을 바꾸고, <웃음> 내가 고기를 먹을 그런 자유가 있어도, 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리토를 위한 자유, 형제들을 위한 자유. 그것이 된 거죠. 그 주님이, 주님이 그, 그런 본을 다 보이신 거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로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개체가 그렇게 살아가요. 개체가. 그런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런 말씀 속에서 더 자라가고, <웃음> 더 풍부하게 자라가고. 그래야, 배결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다 그런, 그런, 기본적인 것이 돼야 구원론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기독론이 제대로 된 사람. 이 모든 조직신학의 그 순서, 서론, 뭐, 물론 성, 성경론에 대해서 배우고, 신론, 뭐 인간론, 구원론, 이제 인간론, 그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또 종말론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다 연합되어 있는 거지 그냥 따로따로 따로 저기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알아서 삶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 죄에 대해서 알고 또 구원에 대해서 알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알고 종말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게 교회 속에서 그, 바른, 인간상과 사회상을 나타내고 가려고 하는 거죠. 주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 어, 역사적인 사명을 그냥, 공예배로 잘 드릴 수 있게, 또, 성례가 바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역할도 잘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게안 되면, 이게 배교, 그냥, 내가 보수라 할지라도 그냥, 사실은 그냥 배교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안 돼. 다음 시...